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채팅창에 써주시면 은어 제가 바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 은어 그것도 좋아요. 그냥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걸로. 딱히 그냥 저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준호님도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바로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은어 화도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기 채팅창에 써놨는데 여기 지금 레지드스턴스랑 네네. 서포트를 네. 완전 예, 백지, 백지에서부터 제가 처음부터 다 알려드릴게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백지로 가서 일단은 어, 차트는 목표로 뭐 지금은 중요성이 없어요 그냥 뭐 이름 말고 뭐 가격 다 지우고 그냥 이 캔들스틱 이 캔들봉 움직임만 따지면은 저희가 봐서는 어떤 차트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차트나 가서 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forex의 환율 페어니까 뭐 이런식으로 캔들이 다 이렇게 별다른 갭 없이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근데 그게 좀 차이점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어 마켓이 24시간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갭들이 좀 많은데 어 그 차이점이죠. 뭐 차트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분식하는거 어, 분식, <웃음> 분석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똑같죠 거의 자 그래서 다시, 일단 암호차트로 가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스틱에 상당히 중요성을 일단 많이 두는데 어 캔들스틱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웃음> 캔들패턴이 다 나와있어요 아 이거 녹화되어있는건가 잠시만요 녹화되고있나 체크만 할게요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 Baby Pips, 어, Baby Pips.com 오신 다음에 이제 Education에서 어, 그 다음에 Forex c l o s s r 인가 오시면은 어, 여기 말고 Education에서 How to Trade Forex 상관없어요. 주식도 Candlestick Pattern은 다 똑같아서 어, 오시면은 이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제 패닉스 캔들스틱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77이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캔들 패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넘버 오브 바를 세가지고 이거는 뭐 싱글 캔들 패턴, 개주고 이거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 중요한 거는 어뭐 싱글 패턴, 더블 패턴, 뭐 트리플 패턴 이렇게 캔들 패턴이 있는데 어 이런 캔들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 가격만큼 중요 어, 가격만큼 더 빠르고 더 어, 이제 정확한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캔들, 어, 캔들 패턴에 상당한 중요성을 주거든요. 그리고 캔들 패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름도 있지만 딱히 이름보다는 내가 이 캔들을 보았을 때이 위치에서 이 캔들 패턴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 이 차트가 나에게 주는 스토리텔링이죠. 그 스토리텔링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어, 잘, 하는, 잘 하느냐에 는 따라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어, 분석하는 어,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캔들스틱의 또 다른 중요성이라면 은이 캔들 패턴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레지센스 지금 이, 이 가격을 봤을 때요. 여기가 레지센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포트라고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중간에 나오는 뭐 중간에 나오는 뭐 이런 어, 캔들 패턴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가장 큰 의미가 부, 어, 이제 부여되는 곳은 레지센스와 서포트.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이죠. 예, 네. 저는 이제 말할 때좀 레지센스 서포트가 편하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캔들 패턴 같은 경우는 지, 어, 이제 레지센스 서포트. 레지센스와 서포트. 서포트와 레지센스에서 나와야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캔들 하나하나 또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것 또한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레지센스가 여기 있고, 서포트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가 서포트에요. 자, 서포트에서, 즉, 밑에서 가격이 위로 올라왔는데, 위에서 이제 캔들이, 색깔 을 바꿔서, 아,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플렉스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주식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 캔들이 올라가는 캔들이면은 이제 올라간 상승한 캔들이면은 초록색 혹은 파란색 이제 내려온 캔들이면은 보통 빨간색입니다 좀 이제 주식과 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셔도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초록색 캔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레지센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어, 캐, 스, 스위스 프랑, 그리고 제페닉스 얀페어 잖아요. 그리고 데일리, 디저, 데일리 캔들인데, 지금 이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데일리 캔들인데, 예를 들어서 마켓이 오늘 하루 동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갑자기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캔들 색이 당연히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그리고서, 위기 생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캔들이 지금 여기 여기서 이제 오픈이 되면서 캔들이 새로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때는 초록색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위기 생기죠. 좀더 진하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기 생기잖아요. 그쵸?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다쳤다 내가 지정해 놓은 레지센스가 2레벨인데 레지스 밑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기 몸통보다 훨씬 더 길다. 참고로 이 캔들 패턴은 우리가 슈팅 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펜,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 스틱 패턴이 나온다.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놓고 여기에 누가 있냐 보시면은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셀러들, 셀링 프레셔들이 상당히 강하죠. 만약에 어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것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 가격에 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있으면은 박스권 유지 아니면은 뭐 횡으로밖에 어, 움직이지 않죠. 어 근데 인밸런스가 있으니까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까지 왔다가 셀러들이 많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니까 왜냐면은 가장 높은 가격이죠 셀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캔들이 레진스 밑에서 닫히고 그 다음에 위기 몸통보다 훨씬 더 길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아는 거죠. 어, 레이싱스 랩에서 캔들이 이렇게 닫혔으니까, 바이어들이, 이제 힘이, 어, 빠지고, 프로핏을 챙겼던지, 아니면은, 셀러들이 훨씬 더 들어와서, 예, 이렇게, 완전 눌렸다, 짓눌렸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래서, 이제, 캔들스틱 하나하나, 어, 볼줄 아는 게,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 좋은 예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베, 이 엄청 큰이 베어리시 캔들 있죠? 이 엄청 큰 베어리시 캔들 클로즈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아, 한국 주식은 똑같나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베어리시 캔들 클로즈고, 그 다음에 밑에 위기 상당히 긴데, 자,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어, 가격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바이어들이 101.70레벨, 여기서 이제 바이어들이 확실히 이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가격을 위로 올리니까 위기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격이 쌍바참, 더블바참, 이런 식으로 한번더 내려오는 거볼 수가 있는데, 내려오는 이유가, 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뭐 개미 투자자, 어, 개미 투자나 뭐,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이용해서 거래하는 사람이나 어 이제 원금이 상당히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포지션을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렇 저희들이 뭐 바이를 하면은 반대로 반대편에서 이제 당연히 어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카운트 사이즈 작으니까 당연히 계약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면은 바로바로 체결이 됩니다. 근데 어 헤지 뭐 펀드나 이런 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포지션을 잡지 어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위근 또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어,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위치를 뜻, 어, 뜻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는 위치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고 과거 차트를 보고 이미 생겼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진입을 하지만 이런 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플라이 앤 디맨드라고 해 가지고 어 어느 가격에 어느 가격에 어느 만큼의 계약들이 이제 노출이 노출이 되어 있고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딱히 이런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지 않아서 어 그래서 이런 위계위계다가 어, 어, 엔트리가 가능한거죠 가능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은 첫번째 첫번째에서 포지션을 잡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여기서 여기서 내가 이제 엔트리를, 어, 다 잡지 못했잖아요. 여기, 서 그러니까 다 잡지 못했고, 여기서 또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 가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어, 나는 인스튜션인데, 나는 기관인데, 내가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이거는 나에게 너무, 어, 나쁜 가격이다. 그리고 바이어들이 좀더 가격을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바이어들의 어, 이제 숫자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한번더 내려서, 추가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쌍바탐이 어, 생기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 패, 그래서 캔들 패턴, 이제 뭐 쌍바탐, 뭐 헤드 앤 숄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숲, 숲이, 어, 이라면은 캔들스틱은 이제 나무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제 숲이 생기는지 뭐 그런 식으로 또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캔들스틱이 또 정말 중요합니다. 캔들스틱은 어, 뭐 이정도까지만 할건데 제가 엄청난 디테일로 가기에는 조금 많아가지고 혹시 캔들스틱에 따로 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번째로 이제 또 알아볼게 서포트와 레지신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지셨던 서포트와 레지신스 그리는 방법 어, 우선 차트를 볼때는 저희가 이제 캔들스틱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어느 정도 이제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하거나 그게 또 상당히 중요 어,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캔들스틱 자체가 아예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줌인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이 이 정도까지는 쓸만한데 그래도 캔들스틱이 상당히 뭐 작죠. 그래서 조금만 더 줌인을 해서 내 눈에 편할 어, 편할 때까지 뭐이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제, 뭐 주식도 뭐, 보니까 상당히 똑같거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왼쪽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항상. 왼쪽을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서포트와 레신스나 모든 분석, 모든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왼쪽을 보고 좌우를 이제 살펴가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맨 위에와, i 베스 e s t m e n t Horizon, i n v 이 뭐죠? i 베스 e s t m 주는 Investment 이뭐아뭐 아, 뭐 어떤 거죠? 아 홀딩 기관? 아 네, 저는 그런 거잘 몰라서 어쨌든 어 그다음에 가격을 어 이제 가, 이제 분석의 가장 기초는 가격을 가두는 겁니다. 가두는 것. 그래서, 가격을 일단 뭐 케이지처럼, 철장 안에 가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포트와 레지센스를 그릴 때는 항상 맨 위와 맨 아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일단 처음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를 보면은, 맨 위가, 안 돼. 네, 맨 위가 여기죠. 보시면은, 최대한 일단 위계의 끝자락에 맞추도록 합니다. 위계의 끝자락. 자, 근데 위계 맨 왼쪽, 이제 왼쪽에 있는 위계 끝자락에 보면은, 어, 지금 여기랑 조금 떨어진 것을 볼 수, 볼 수가 있어요. 좌측에 있는 위 끝자락이랑 우측에 있는 위 끝자락이랑 조금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 약간 리즈너블하게. 분석도 어느 정도 플렉시블 해야 돼요. 그래서 서포트와 레지센스는 정확한 가격 레벨이 아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어, 여기 가격이 얼마야? 118.558이라고 써 있는데, 정확한 이 118.558이 아닌,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구역이라고. 그래서 가격이 어이 구역으로 다시 이 근처로 왔을 때는 이 구역 어디서든지 어, 반대로 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 레벨이 아닌 서포트와 레지니스는 구역 레벨이다. 그리고 그리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끝자락, 어, 좌우를 살펴가면서 터치가 이 캔들 터치가 상당히 많은, 어, 이제 잦은 구역 같은 가격 레벨에, 아니면 비슷한 가격 레벨에 자, 그래서 맨 위에다가 저희가 처음 그려놨어요. 맨 위에. 자, 그러면은 가격을 가둬야 되니까 이제 맨 밑에다가도 좀 그려놓을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벌써 이것을 좀 이렇게 보기 쉽게 좀 해놓을게요. 자, 벌써 맨 위와 맨 밑에를 그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보면은 가격을 일단 가둔 상태죠. 가둔 상태인데 어, 저희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서포트와레지센스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점, 최저점이라고 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레벨에서 어, 저희가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좋고 내 스탑로스도 짧고 내 스탑로스가 짧아질수록 내 타겟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도 커지고 그렇죠.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는 항상 서포트와레지센스 근처에서 가장 가깝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와 레지스 그려놨는데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데일리 캔들인데 아, 데일리 차트인데 여기서 러, 어, 강력한 레지스에서 서포트까지 아직 서포트가 오지도 않았죠. 강력한 서포트 존까지.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8 0일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거래하고 싶으면은 가격을 조금 더 가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간 레벨에서 어, 좌우를 살펴가면서 또 다른 레벨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한 번씩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어떤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여기 터치가 있고요 여기도 터치가 있고요 여기도 윗 터치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는 정확한 윅 터치는 아니지만,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가장 처음에 캔들 스틱 좀 설명을 해드렸을 때, 레지센스 위로 캔들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캔들 클로즈는 레지센스 밑에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 이제 오른쪽에 한번더 보면은, 그쵸? 여기서도 아주 좋게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더 봐본다면은, 그 왼쪽, 이제 줌인을 해서 보면은, 그 왼, 바로 왼쪽에 이 캔들 이 캔들의 위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역에 아주 많은 반응들이 어, 나오고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 구역도 좋은 서포트 레진스 레벨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내려오면서 자 보시면은 네 여기 좋죠 보시면은 그쵸 여기도 좋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어, 다시 시작을 해서 여기도 터치 터치 여기 뭐 완벽한 터치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완벽한 여기도 완벽한 윅터치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네 그쵸 렇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어, 조금 뭐 천천히라도 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위기 나왔지만 캔들 클로즈는 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격이 이 라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 상황에서는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서포트죠. 그래서 서포트에서 캔들 클로즈 뭐 여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반응이 많이 보이는 것들. 다 이해가 되, 어, 충분히 이해 되실 거예요. 어려운 이제 개념이 아니니까, 어려운 컨셉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는 이제 그만, 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서 보면은, 어, 또 여기가 또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여기 이레벨 그쵸? 그 다음에, 여기나 아니면은 네 저같으면 이 레벨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유가 좀 있는데 어자 첫번째 여기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에 있는 가격을 보고 서포트 레지스 라인을 두느냐 아니면은 현재 상황을 보고 서포트 레지스를 두느냐 당연히 현재 상황을 보고, 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과 좀 더, 좀더 맞는 레벨. 그래서 이 정도. 예,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데일리 차트에서 아니면은 뭐 주식, 어, 뭐 위클리 차트, 이런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져오는 서포트 레진스 라인을 저희가, 어, 이제, 메이저 어, 메이저 서포트 레신스라고 이제 저희가 어, 간단히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뭐 4시간 차트 어, 4시간 차트도 보면 뭐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차트 자 1시간 차트 같은 경우는 데일리 차트에서 저희가 서포트 레신스를 그렸기 때문에 1시간 차트에서는 아직도 이제 뭐빈 어, 공간이 좀 많아 보이죠 레지센스와 서포트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그리는 것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왜 제가 여기다 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자 서포트와 레지스 레벨은 참고로 어,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분석 자체도 이제 하는 어, 이제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조금 조금씩 다르고 거래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듯이 이제 어, 서포트와 레지스 레벨도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나에게 어, 나한테만 어, 맞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맞으면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가둡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 가격은 항상 존에서 존으로 움직인다. 존에서 존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은 항상 자 그래서 데일리 차트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은자 가격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존에서 서포트와 레진스 사이 이 존에서 이 구역에서 놀다가 그 다음 내려와서 또이 구역에서 놀고 그쵸? 그 다음에 또이 구역을 찾고요. 다시 한번 이제 레지스 뚫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이 구역 안에서 좋은 반응들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구역 안에서 또 아주 좋은 반응,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격 항상 존에서 존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고요. 가격을 가두는 것이 또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데일리 차트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만약에 한 시간 차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제 엔트리를 찾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트렌드라인 뭐 세번째 터치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트렌드라인 세번째 터치와 트렌드라인 터치와 레지센스 터치가 겹친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은 15분 차트로 저희가 한번 또 움직여 볼게요 자 가격을 제가 가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자이 밑에서 이 밑에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네 이렇게 자 가격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공간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죠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보시면은 위에 천장이 있고 밑에는 위로 올라오는,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제 바닥이 있고. 그래서 공간이 없어집니다. 자, 공간이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여기서 터지는 방향대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밑으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가격이 계속해서 롤 하이를 만들고 있죠. 그렇 왼쪽에 있는 하이보다 여기에 있는 하이가 더 낮고 여기에 있는 어, 하이가 더 낮을 확률이 왼쪽을 보았을 때는 어, 확실히 더 높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예측을 하는 거기보다는 저희는 항상 가격을 가격이 반응하는 대로 그냥 가격이 저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냥 따라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공간을 없애고 가격을 가두어서 터지는 방향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터졌죠. 그렇죠. 밑으로 터졌죠. 아, 밑으로 터졌으니까, 이제, 당연히, 레지싱스에서 서포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이제 분석을 해서 드리는 거를 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으로 터지고, 리테스트, 그 다음에, 서포트까지. 아니면은, 가격이 위로 터져서, 서포트, 리테스트, 그 다음에, 그 다음 레지센스까지 그 다음 존이죠 그렇죠 항상 존에서 존까지 이존 안에서 이존 레지센스에서 거부반응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만약에 이존 바깥으로 나가서 그 다음 존에서 서포트를 다시 한번 찾는다면은 이 새로 찾은 존에 레지센스까지 가격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게 지금 트렌드라인세 번째 터치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 트렌드 라인 위에서, 그쵸? 일종의 레지센스죠. 이 트렌드 라인도. 위에 있으니까, 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트렌드 라인 위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왔다고 해서 브레이크아웃이, 어, 물론 맞기는 맞는데 주의를 하셔야 할게이 트렌드 라인 위에 바깥에 나오자마자 또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바로 위에 있는 이 레지센스. 그래서 가격이 나오자마자 이 레지센스를 때리고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때문에 이, 어, 이 플랜은 이제 배제를 하고 내가 거래하는 것은 확실히 이 레지센스까지 이 가격 레지센스까지 위로 부수고 레지센스를 부수고 리테스트 다시 한번 서포트를 찾았을 때 나는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이제 구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가격을 가둡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 트렌드 라인 첫 번째 터치, 트렌드 라인, 그리고, B 포인트. 아, 이 차트가. 말을 안 들어. 트렌드 라인, 그 다음에 세 번째 터치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이 이제 형상이 되었어요. 보시면은, 레지스가 있고, 서포트가 있고, 자, 신기한 거는, 아, 신기한 것은 이런 식으로 또 채널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가격이 이제 채널 따라 움직입니다. 배열 시 채널 따라 움직이면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서포트가 나오죠. 서포트가 나오고 공간이 다시 한번 똑같이 줄어들죠. 공간이 없어지죠. 공간이 없어집니다. 삼각형 삼각형으로 보여야 되게 좀더잘 보이게, 좀더잘 보이게. 그죠? 공간이 없어지죠. 서포트가 밑에 있고 위에 트렌드라인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터질 때자 보시면 터지고 그 다음에 가장 저 완벽한 시나리오는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후에 리테스트, 왜냐면은 이것이 레지스였는데 이제는 서포트죠. 그래서 리테스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레지스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이렇게 어, 거래를 하면 확실히 안전하죠. 자. 왜 이게 확실히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엔트리 상으로는 가장 좋아요. 어이 거래하는 게 제가 제가 볼 때는 거래할 때는 두 가지 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 포지션 매수를 했을 때 보시면은 스로스가 정말 짧아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 스탑로스가 정말 짧죠 포텐셜 타겟은 정말 크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뭐1대 6.74. 그렇죠?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였을 때는 이 가격이 여기서 그다음 레지스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 가격이 일식으로 올라왔지만 여기서 가격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내, 채널 따라서 내려갈지, 서포트를 부술지, 서포트 부수고 리, 어, 이제 레신스 리테스트하고 그 다음 서포트로 움직이면은 나는 그냥 그대로 스탑 맞는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식으로 거래를 하면은 리스크 비율은 상당히 좋고 내가 맞으면은 엄청 좋은거예요 근데 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확실한 컨퍼메이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거래하는 사람 살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a t 메이션은이 내려오고 있는 베어리시 채널 어, 아니면은 뭐 트렌드라인 이런 것을 이제 부쉈을 때 위로 부수고 이 레벨을 서포트로 찾았을 때 이게 이제 확실한 네,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격은 어, 예를 들어서 서포트와 어, 레지신스 즉 가격이죠 가격인 서포트와 레지신스가 트레인 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기차역이라고 하면은, 이런 채널, 아니면은, 뭐, 트렌드 라 이런 것은 기차 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신스와 서포츠 레벨에서 손님을 태워서, 뭐 중간중간에, 어,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격 조정을 통해서, 뭐, 돌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은 손님이 잠깐 내렸다가 잠깐 타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평택이나, 뭐, 대전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손님을 중간중간 다시 태우고, 내리고 해가지고, 이제, 종착역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가격인 가격 서포트와 레신스가 그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트렌드라인이 중요하다 자 트렌드라인과 서포트 레신스가 왜 중요한가 보시면 저희와 어, 똑같이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트렌드라인이 여기 이렇게 두 번째 터치를 통해서 트렌드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자 그러면 은세 번째 터치에서 당연히 서플라이가 어,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111.250 레벨인 이 서포트 레벨에도 아 여기서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바이어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화살표대로 서포트 브레이크, 이제 레진스죠. 리테스트,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두는 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린거 이해 다 되시나요? 가격을 가두는 것, 가격을 가두고 터지는 방, 어, 방향대로 거래를 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되시는것 같으니까 어 리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리테스트가 어 무엇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녹화분 보실 때도 어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격은 존에서 존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만약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존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 레지센스를 뚫었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 10번 중에 한 8번 정도는 하는 것이 리테스트라고 레지스, 어 레지센스였던 이 가격 레벨을 서포트로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백테스팅을 해보시면 알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뚫었다. 서포트를. 똑같이 레지센스 리테스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 어, 이런 행동을 이제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리테스트. 이런 행동을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리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움직이는 가격, 레지센스, 서포트 레벨에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채널이 있으면 은 채널 따라 가격이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채널을 뚫었어요 채널 밑으로 채널 서포트 밑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테스트를 채널 서포트였던 이 채널 서포트였던 이 레지센스 이제 레지센스죠 가격이 어, 이 라인보다 밑에 있으니까 레지센스 리테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어,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리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레지센스, 뭐, 어, 이제 서포트 레지센스, 그 다음에, 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다음 중요한 레지센스. 근데, 보시면은, 가격도, 가격의 본성, 어, 이제 본성이라는 게, 어, 위클리 차트나, 15분 차트나, 5분 차트나, 어느 차트를 보던, 우리가 그 시간을 지우고, 어, 가격을 지우고, 그냥 이, 프라이 c e a 이 캔들스틱만 가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뭐 거래한 사람 고수한테 보여줘도 이게 몇분 차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어떤 차트 이고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런 리테스트는 마켓 스트럭처 리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스포츠 레지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이잖아요. 이 지그재그 이제 만나는 곳.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나죠. 그래서, 이것도 마켓 스트럭처라고, 아, 마켓 스트럭, 이런 것을 이제 마켓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어, 이런 리테스트도 이제 리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지우고. 15분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차트에서도 다, 어, 보입니다. 자, 골드에서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 똑같이 나왔죠? 채널, 그쵸? 레지센스와 서포츠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한게이 레지센스와 이서포츠를 찾습니다. 가격을 가뒀죠? 가장 큰 틀로.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가격을 가둡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는 곳.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아, 이렇게 채널을 찾았죠? 제가. 아, 채널이 골드가 이렇게 업트렌드 채널을 따라서 가고 있구나. 자, 근데, 어, 채널 바깥으로 나왔다. 보시면은, 이 초록색깔. 이 서포츠 밑으로 지금 캔들 클로즈가 이 서포츠 밑으로 캔들 클로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블리쉬 캔들 있죠? 초록색깔 초록 이것이 이제 리테스트 그 다음에 리테스트 컨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 베어리쉬 캔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바로 리테스트 이제 컨포메이션인데 지금 이 베어리쉬 캔들 여기서 클로즈가 이서포트 밑에서 클로즈가 나왔다고 제가 매도를 합니까? 아니죠. 자 왜냐 위에서 아,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트렌드라인 이 채널 서포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를 하면은, 서포트에서 셀 하는 거랑, 그죠? 지지선에서 셀, 어, 이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매도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죠? 브레이크아웃 나왔죠?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리테스트. 보시면은, 완벽하게, 채널, 채널 리테스트, 그쵸? 그리고 나서, 채널 리테스트가 나왔, 자, 채널 브레이크아웃, 채널 리테스트 나왔으니까, 그 다음 어디까지? 그 다음 서포트까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 여기서 이 레벨에서, 이 레벨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타겟을 잡았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이 이제 제가 제또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이렇게 매도를 하였는데 어느 레벨에서 어느 가격 레벨에서 내가 또 주의를 해야 하는가 보시면은 이 레벨인 거알 수가 있죠. 자 왜냐? 왼쪽을 보았을 때 가격 반응이 상당히 작게 나오는 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이 이 레벨에서 골드가 현재 이 레벨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것은 또 보시면은 오버룹 마켓 트렌드는 지금 다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4시간으로는 그쵸 뭐 위클리로 보시면은 뭐 업트렌드 뭐 당연히 업트렌드예요 근데 지금 인트라데이 셋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매일매일 거래하는 셋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 시간째 입니다 어, 벌써 6일하고 8시간째 그렇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채널 밑으로 레, 나오고, 리테스트, 그 다음에 현재 마켓 스트럭처 찾아서 서포트 찾은, 찾는 모습.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 색깔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게, 이게 마켓 스트럭처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서포트를 찾는다고 해서 거래를 닫고 매수를 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 은이 바로 위에 있는 이 마켓 스트럭처 이 위로 나온 후에 마켓 스트럭처 서포트 리테스트 그 다음에 레지스까지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마켓 스트럭처 위로 가격이 안 나오고 이 캔들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뭐 중립 캔들로 별 의미 없는 그냥 뭐 조그만 캔들로 중립 캔들로 닫히고 그 다음 캔들이 만약에 베열식 캔들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닫혔다 그러면은 저는 계속 생각하죠 아 뻔하다 이렇게 가는거 그래서 마켓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거죠 자 마켓스트럭처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마켓스트럭처 리테스트를 음, 이거 말고. 보시면은 이게 정말 작게 나오는 것이 마켓 아, 스트럭처 아자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마켓이 올라와서 레지신스를 찾는 것이 아닌 뚫고 리테스트 그 다음에 그 다음 레지싱스까지 왼쪽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왼쪽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레벨이라는걸또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트렌드라인 세번째 터치 그렇죠? 자 트렌드라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 다음에 좀더 정교하게 우리가 차트를 그리자면은 여기가 또 중요한 레벨이겠고요 마켓 서포츠 레진스 레벨로 그렇죠? 보시면은 웨, 어, 위기 위 움직임이 상당히 많죠? 위는 기 무엇을 뜻한다? 기관들이, 인스티튜션이 어, 거래 거래로 이제 들어오는 레벨을 뜻한다. 자, 그래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서포츠와 트렌드인 라세 번째 터치가 겹치는 부분에서 더블 바참, 그렇죠? 쌍바참 나왔죠? 그리고 나서 트렌드라인 또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은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 가격을 가격의 공간을 사로잡아서 터지는 방향대로 거래를 한다. 왜냐면은이 <웃음> 도지 캔들 몸통이 없는 캔들 도지라고 하거든요. 이 도지 캔들 다음에 위로 나올지, 밑으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거래는 이 도지 캔들 뭐 다음에 아니면 다 다음에 트렌드라인 위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위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라인과 이 서포츠 1.4547 서포츠 밑에서 캔들 클로즈 나오느냐 캔들 클로즈가 밑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레지턴스 리테스트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 나왔을 때 매도 트렌드라인 위로 캔들 클로즈가 나왔다? 그러면은 매수 이런 식으로 가는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켓 스트럭처 리테스트 얘기 또 나오죠 자이 위익을 보시면은 이블리시 어, 캔들 이 위익을 보시면은 또 왼쪽에 마켓 스트처가 그쵸? 그쵸? 여기 찾고요. 뚫고, 그다 이제 갭이, 갭이 생겼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캔들 클로즈가 나오고 캔들 오픈이 같은 레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밑에서 나왔죠? 근데 캔들 오픈 또한 보시면은 같은 레벨에서, 이 중요한 레벨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여기서 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를 찾느냐 마켓 스트럭처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엔트리를 놓쳤다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마켓 스트럭처 찾죠. 찾, 어, 찾을 때 아니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 캔들 클로즈 후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어, 가격을 가격의 공간을 사로잡고 브레이크 하우스 기다린 후에 리테스트를 기다리면은 확실히 좋은 어, 엔트를 찾을 수 있다. 지금 보시면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 거래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진 공유했던 것이 마이크마이로 소프트 맞죠? 네 보시면은. 어, 어, 서포트, 그쵸? 트렌드 라인과 서포트, 서포트와 트렌드 라인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에서 이제, 어,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제가 아마, 이, 아마, 어, 여기서, 이 캔들이 딱 닫혔을 때, 어, 3월 27일 맞네요. 여기서 이제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혔죠. 가격이 이렇게 큰 베어리시 캔들로 닫혔을 때, 아, 우리가 향하는 것은, 우리가 향하는 방향, 방향은 레지센스에서 가격이 내려와서 지금 서포트에 상당히, 어, 베어리시 캔들이 상당히 크게 서포트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다쳤는데, 네, 맞아요. 마켓 스톡처 상승률과 하락이 만나는 구간.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캔들 클로즈 나왔을 때 제가 딱두 가지를, 어,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거래는 이제 제가 할 때는 if and then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거래를 해요. 자 만약에 내려와서 서포트를 찾았을 때 서포트를 찾고 거부 반응이 나온다 뭐 해머 캔들 뭐 이런식으로 뭐 모닝스타 이런식으로 해 거부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레지니스 까지 다시 갈 거다 아니면은 트렌드 라인을 부술 수는 있지만 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87.50 레벨 트렌드 라인을 부술 수는 있지만 87.50 레벨을 서포트를 찾고 그 다음 레지니스 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렌드 라인이 부서져도 바로 거래는 안한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그려 놓은 게 87.50 밑으로 나올 시 리테스트 후에 다음 80레벨까지 거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코인 것 같아요. 네 시스코 보시면은 완벽해요. 아자위이 어, 위클리 이브닝스타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불 캔들, 베어 캔들, 그 다음에 베어 캔들이 이렇게 약간 어, N자 그죠 소문자 N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이게 트리플 캔들 패턴에 어디 갔냐. 이브닝 스타. 이겁니다. 이브닝 스타. 그래서 레지센스에서 이브닝 스타가 위클리 어, 캔들로 나왔고, 위클리 차트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데일리 차트로 제가 보았을 때는, 자, 캔들 클로즈가 지금 서포트, 제가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해, 어, 했던 42.73 서포트를 부수고, 그 다음에 캔들을, 그 다음에 캔들을 보시면은, 이 불캔들 있죠? 이게 리테스트 캔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화살표 그려놓은 대로,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까지, 그쵸? 트렌드 라인까지 왔죠? 정확한 트렌드 라인 터치는, 어, 이제 아니지만, 트렌드 라인까지 와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한 거죠? 트렌드 라인에서 거부반응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46까지. 46까지 가고, 갈 거고, 아니면은, 이 트렌드 라인에서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고, 셀러들이 많아서, 서포트가 뚫린다. 트렌드 라인 뚫린다. 그러면은, 레지센스죠, 이제. 리테스트. 그 다음에, 37.35, 어, 뭐 50이던. 뭐, 이런, 2레벨까지 갈 것이다. 왼쪽을 보았을 때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또 보이시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트렌드 라인 찾고, 레지센스 브레이크아웃.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베어리시 캔들, 리테스트. 그 다음에, 불캔들. 그 다음에 다시한번 지금 서포트 찾는 모습 지금 만약에 이런식으로 캔들이 닫힌건가요? 어, 이미? 아직 열려있는건가요?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닫혔으면 해머캔들 그러면은 이 캔들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위기랑 몸통이랑 거의 1대1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은 위기 좀더 길죠? 그 말은 뭐 어, 아직 열려있네요 위기 지금 일시적으로 이 캔들이 빨간색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바이어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몸통보다 몸통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셀러들를 뜻하죠? 근데 위익은 반대로 바이어들를 뜻합니다. 근데 바이어들이더 많다는 뜻이에요. 서포트에서. 그러니까 거부반응이죠. 그 다음 레진스까지 갈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46까지 달릴 건가? 아니겠죠? 이거 뚫고 마켓 스트럭처 리테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다 이해되시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핵심은 가격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윅들을 연결을 해서 이 윅들을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데. 네, 이 정도. 윅들을 연결을 해서 보았을 때, 내시간 어, 차트로 가보면 좀더잘될 거예요. 자, 윅들을 보고 연결을 했는데, 보시면은,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죠. 레전스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 하나하나까지 자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뭐 어, EMA까지 뭐 사용을 해서 뭐 거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저는 일단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캔들 패턴과 가격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서포트, 레지스 트렌드라인, 리테스트, 그다음에 캔들 스틱 뭐이 정도 좀 완전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핵심은 좀 알려드린 것 같아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어뭐 받을게요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웃음> 안녕. 네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녹화본 이제 되는 대로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링크. 네. 질문 없 없으신가? 아 아닙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녹화 되었으니까 바로 업로딩해서. 네네네네네. 네. 어, 4X 하실 때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식을 할때 네, 네, 네. 그 스캘핑 뭐 틱을 보고 하고 네. 단타 같은 경우에는 3분봉 봅니다. 3분봉 보고 네. 매수하고 네. 매도할 때는 5분봉을 보고 매도를 하는데요. 네, 네, 네. 어, 4X 하실 때 보통 어떤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고 아, 저같저같은 <웃음> 경우에는 이제 어... 데일리에서부터 이제 탑다운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데일리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분석을 한 후에 어 주로 이제 4시간 캔들 어떻게 되나 보고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분 차트에서 제가 가져갑니다. 15분 차트에서 가져가는 이유는 어 노이즈가 좀 덜해요. 4스 같은 경우에는 15분 차트에서 아무래도 어좀 보여드릴게요. 15분 차트를 본, 어, 지금 보면은 주식과 일단 차트가 확실히 틀리죠. 이제 일단 캔들 사이사이에 이제 갭이 없으니까 네, 이래서 15분 차트에서도 노이즈가 좀 있어도 확실히 덜해서 5분 차트로 내려가면은 물론 그만큼 더 정확한 엔트리를 이제 잡을 수가 있지만 어페이카웃이좀 많더라고요 노이즈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5분 차트를 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딱히 뭐 약간 미친 듯이 컴퓨터만 보면서 막 이거 빡, 빨리 막 누르고 빨리 막 닫고 막 이런 거보다는 좀, 그나마 조금 더 천천히 이제 할수 있는 차트가 15분인 것 같아 가지고 어, 예. 편안하게 그냥 하신 차트가 엔트리는 15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음. 그러면 매수는 15분 차트하시고 매도도 15분 차트 똑같이, 보고 하시네요 매수 매도 뭐예 똑같이 이제 15분 차트에서 엔트리를 가져가는데. 어 아니면은 뭐 4시간 차트나 1시간 차트에서 캔들 닫힌 거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 호주 레틴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뭐 닫혔다. 그러면은 어 이거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냥 별뭐 15분 차트 뭐볼 것도 없이 바로 이제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지금 1시간 캔들이 이렇게 닫혔네. 아 15분 차트에서는 이제 1시간 캔들이 15분 차트에서는 4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5분 차트에서는 이한 시간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내용이 뭔지 이것을 보고 이제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트렌드라인 그려놓고 여기 뭐 리테스트가 나오고 배열시 캔들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한 시간 캔들이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음, 그러면은 홀딩 기간 같은 경우에는 15분 차트 보고 하시면은 네. 빠르면몇 뭐 시간 만에 하시겠고 늦으면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거는 이제 마켓이 뭐 물론 마켓 상황에 따라서 뭐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이제 뭐 그것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을 뭐그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으면은 그 다음 타겟을 아, 매도를 했으 아, 여기가 내첫 번째 타겟. 여기가 내두 번째 타겟. 이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뭐, 저, 보통 거래는 뭐몇 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이제 타겟이 당연히 조금 더 길면은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 시간은 다 조금 조금씩 틀린 것같은데 엔트리가 뭐몇분 차치냐에 따라서, 어, 거래 시간이 타, 뭐, 달라지고 그런 거는 조금씩 틀린 게,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해도 엔트를 리 내가 만약에 15분 차트에서 잡으면은 뭐더 좋은 엔트리로 내가 더 길게 거래를 할수 어, 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만약에 4시간 차트에서 캔들 어, 클로즈를 보고 포지션을 잡았더라면은 스케이핑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죠. 네, 그렇죠. 네, 보고 하셔야 되니까. 네네네. 음, 오케이. 사운스클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네요. 아닙니다. 좋은 정보. 다음에 또또 또,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좋죠. 저야 좋습니다. 한국말이 한국어가 안 쳐지시는 분들이 좀몇분 계신가봐요. 이상하네. 네. 네, 그러면 녹화 되었으니까 네 이거 올려서 제가 다 공유해드릴게요.